안녕하세요 이군입니다 서로가 성격이 좀 다르고 어, 성향이 다르고 어, 조건이 많이 다르다면 두 사람이 깊이 사랑하는 게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로가 비슷한 사람일 경우에는 좀더 깊은 사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시나요? 서로 잘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고민인 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많은 부분들이 서로 잘 맞는다는 건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요 서로 잘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과 연애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은 분명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너무나도 다르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나 식습관부터도 다를 거고요 그래도 요두 사람이 연애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물론 둘이 너무나 다른 것들은 분명 불편함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은 요 어, 서로 즐겁게 노는 것에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요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사랑이 즐거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위기일 때, 어려울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자는 요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요 생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두 사람은 분명히 너무 다르죠. 여자가 만약에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남자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생선을 평생 같이 먹을 일이 없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초밥도 포기를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이 남자하고 너무 잘안 맞아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자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건 분명 결국 사랑은 아닐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즐기고 싶은 것에 장애 요인을 갖고 있는 거라서 미리 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의 대상이 아니라 룸메이트나 파트너쯤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이두 남녀가 요 처음에 데이트를 할때 남자가 여자에게 초밥을 오히려 권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자기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나는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때문에 생선을 못 먹게 될 여자친구의 입장을 혹은 좋아하지만 내 입장을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먼저 여자친구에게 초밥집을 가자고 권해보는 거거든요. 남자가 초밥집에 가자고 권했을 때 여자는요 당연히 초밥집을 안 간다고 하겠죠 별로 초밥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든가 아 다른 거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자는요 아마 기분이 좀 좋을 거예요 남자가 먼저 자기는 입에도 되지 않을 그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해줬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 할까봐 자기는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줄 너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걸 전했잖아요 초밥은 어차피 안 먹었지만 여자는 행복해졌죠 남자는 초밥을 입에 대지도 않았지만 여자를 또 충분히 만족시켜 줬죠 그리고 남자도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기는 여자를 위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자기 마음을 알고 여자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불편할까봐 여자도 거절을 했잖아요 이런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되겠죠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서로를 쉽게 배려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배려에 서로가 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남자는 요 이후에 꼭한 번쯤은 초밥집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에게 끌려서 간게 아니고요 그녀가 정말 원하는 초밥을 진짜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초밥집에 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번은 요또 초밥을 꼭 먹게 될 거예요 그녀가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세미나서가 아니고요 그녀가 강제로 나를 먹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나 이거 먹는데 너는 뭐 먹어? 나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미안함과 걱정이 담긴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가 불편할까봐 그녀의 불편을 달래주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초밥을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닐지라도 그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겠죠. 그리고 한입 먹고 나면 분명히 여자에게 맛있다고 할 거예요. 역시 정말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겠죠. 그녀를 위해서 한 말이니까요. 그 말에 여자는 또 한없이 기쁠 거예요. 아 드디어 내 남자친구가 초밥을 먹게 됐다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요 맛이 없는 걸 맛을 모를 텐데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저렇게 먹기까지 먹고 나서 맛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여자가 느꼈을 테니까요 여자의 그 행복한 웃음이 남자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요 내 여자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초밥을 또 하나 집어먹을 거예요 두 개, 세개 내가 먹을수록 내 여자가 더 행복해 하는구나 를 느끼면서 그렇게 해주자 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역시 그녀는 더더욱 기뻐지겠네요 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내 남자가 또 저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주고 있구나 데이트를 마치고 두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 남자가 화장실 변기를 잡고 어, 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간 여자가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데이트 즐거웠다고 나를 위해서 초밥도 먹어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때 남자는 변기를 잡고 토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티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겠죠 나도 너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밥이라는 걸 먹어봤어 덕분에 정말 맛있는 초밥의 맛을 알게 된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자가 오늘 밤 되게 행복하게 잠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너무나도 다른 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배려해준 그 모습에 감동이 되니까 앞으로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희생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저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연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 뿐이고요 그 연애를 통해서 서로가 가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믿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조건이 너무 다르지만 그걸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서로에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요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사랑을 느끼게 되죠. 내 상대도 내가 맞추고 있다고 라 느끼게 되면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걸 느끼게 되면 상대에게 더큰걸 주고 싶어질 거고요.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연애를 잘 못하는 게 아닌데 나와 다른 그런 성격과 성향, 조건들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부터 핑계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